드디어 시작된다. 무, 무슨 일이죠? 앤드버, 이쪽입니다. 미르코는 영원 실로, 어! 여러분 밖으로 대피하세요. 여긴 큰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. 견고하는 순조로 시가락기 토무라가 완성될 때까지 앞으로 약한달 기대가 되는군! うわ。